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지성입니다 어, 자, 오늘은 어, 손목이 아픈 증상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좀과학적인 용어고 그냥 뭐 일반인들은 손목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마, 많이 하시죠 그죠 어,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은 손목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물어봐도 손목이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웃음>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느냐 이런 어떤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웃음> 그 손목이 아픈 증상은 사실은 치료하기는 좀 쉬워요. 제가 뭐 2차 자각 증상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치료는 쉬운데 치료 방법도 의외로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그걸 병으로 좀 심각한 병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픈 대로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어깨가 아파지고, 목도 아파지고, 여러가지 이제 연계된 어떤 그런 통증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넘기지 마시고, 손가락, 그러니까 손목, 이 부분은 약간 병으로 인정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치료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뭐 수천가지 수만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전 쯤에 이렇게 탈모 치료법 그러니까 머리카락 나게 하는 법 이렇게 해서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피 마사지를 할때 머리가 가려운 거는 왜 그러냐, 혹은 아픈 거는 왜 그러냐, 혹은 뭐 머리에 열감이나 두피에 열감이 굉장히 뜨거울, 뜨거운 사람들도 이렇게 어 머리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그 그러면 그런 증상들은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 밑에 댓글란에 이렇게 공지사항 이렇게서 좀 알려놨습니다. 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제가 그때 동영상 올릴 때 아, 두피 마사지하고 이제 탈모 치료법 적용을 하시면 한한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잔털이 올라오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어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오늘 뭐좀 되게 깊은 댓글이 깊은 소식 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뭐 클라라 정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아아참 이렇게 머리에 잔털이 올라오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어떤 그런 댓글을 하나 올려 주셔서 아 제가 보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냥 뭐 모든 분들한테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은 뭐 있지만제그래 제가 그냥 한 3주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보시고 어,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느냐 아니면 이제 잔털이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느냐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뭐 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병이다 이렇게 안 보시는 게 많죠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음, 어, 바로잡아 가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일단은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손목이 왜 아프냐? 손목이 왜 아프냐? 예.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손가락과 이 팔목 있죠? 그죠? 예. 손가락과 팔목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손목이에요. 그죠? 손가락과 팔목, 그러니까 팔뚝을 연결해주는 고리. 그 사실은 이,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이 팔꿈치와 어깨, 목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손가락의 움직임이 이 위장과 폐의 움직임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런 사실 그런 지식이 없죠. 그죠? 그런 지식이 없,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방비로 당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이 손가락과 이제 일단은 뭐그 복잡하게 설명드리긴 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건 2차 자각 증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손가락과 팔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손목이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 떻게 보면 이 손가락 하나에 해당되는 이런 근육이 있어요. 이게 팔로 연결되는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하여튼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두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여러 움직여보면, 움직여보면 이 팔뚝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각자 움직이는 부분이 다 달라요.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움직임이 다 달라요. 예. 그니까 일자로 이렇게 연결된 근육도 있고, 어떤 식이든. 근데 이 일자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 회전근이라 그래요. 자, 이 회전근이라는 어깨에도 회전근이 있고, 골반에도 회전근이 있고, 뭐, 이 팔꿈치에도 회전근이 있어요. 그니까 일자 근육과 회전근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아, 정교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회전근과 일자 근, 그러니까 일자 근육이 이제 우리가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 이제 신경의 압박이 오는 거예요. 신경의 압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 구석구석,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 이동하는 모든 곳을 따라서 신경이 이동을 합니다. 신경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도 이제 혈관의 이제 모세혈관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근육들 중에 모세혈관 덩어리고 그러니까 어 뭐라 면그 <웃음> 혈관이 이제 팽창이 되거나 좀 커지거나 혹은 좁아지거나 이러면. 분명히 신경에 영향을 끼쳐요. 커지게 되면 압박을 주면서 눌리고 젖은 어, 현상과 뭐 통증 이런 게 동반이 되고 좁아지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나중 이제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돼요.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손목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면 일종의 이거는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그죠? 그 직업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 어떤 어떤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계속 뭔가 문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피가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팔 쪽으로 오른쪽 가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균형이 무너져요. 그 사람이 몸의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자 건강이 악화될 때는 의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커지고 뭐 왼쪽 창자가 커지고 하여튼 이런 균형이 무너지는데 자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병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근육과 혈관이 너무 커지고 반대로 다른 부분의 혈관과 근육은 작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신경의 압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경의 압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다시 리셋을 하려면, 정상화를 시키려면, 작아진 혈관과 근육을 다시 크게 만들고, 그죠? 너무 커져버린 혈관들은 조금 덜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로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안 되니까 막 병원에, 어, 병원에 가고 막 수술을 받고 막 어떤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저는 어, 그런 거는 최대한 피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체후 어떻게 보면 체 수단, 체후 수단적인 측면으로 어떤 수술 같은 걸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수술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관을 이렇게 컷한다는 것은 나중에 복구불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데 좀좀 심사시고 수고하시고 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말이 길어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 손가락의 힘이 사실은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열 손가락의 힘이 균형을 맞추면 이 손목 터널이 이제 손목 통증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했지만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손목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볼링 하시는 분들도 손목 아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어떻게 보면, 이열 손가락의 힘, 저는, 저는 이제 제가, 제가 가끔 가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저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런데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떤 영어 동영상 이런 것도 찍기도 하고, 또, 또 배달하는 일도해요 치킨 배달하는 일도합니다. 제가 그냥 어, 마음이 편하고 어, 그래서 치킨 배달하는 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악셀이라고 있어요. 오토바이에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 그죠? 는셀러레이터가데 액셀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 자기도 모르게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에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 브레이크를 잡을 때나 이제 악셀을 잡을 때 그러니까 당길 때 어, 어떤 사람은 이 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자꾸 잡아당기면서 힘을 쓴다든가, 어, 브레이크를 잡을 때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 뭐, 하여튼, 다양한, 데, 다양한 증상들이 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제가, 제가 그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나 하면, 제가 실험을 해봐요. 가끔가다. 저도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실험을 이제, 저도 손목이 아팠을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번 있었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악셀을 이게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힘을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 연결 부분이 아파져요. 그 이게 오래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면 뭔가 이상하게 이게 신경에 압박감이 슬 느껴져요.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거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전에는 뭐 이거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오후에는 또... 이제 다른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잡아당겨 그럼 또 다른 손가락을 하면 또그 통증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 드리나 하면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직업병을 갖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 종일 이 손가락을 계속 까딱거리고 분명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2시간을 이 손가락을 계속 까딱거리고 있어버리면 여러분 몸에 팔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요 실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실험 해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직업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그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10년을 계속 하게 되면 몸의 실질적인 근육의 변화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열 손가락의 힘이 동일하면, 손목 터널은, 이제, 손목의 아픈 증상은 자동으로 해결된다. 열 손가락의 힘이 동일하면, 그니까, 러 물론, 엄지손가락의 힘이 제일 강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힘의 수치가 있어요. 막이 엄지손가락의 힘이 한 4, 4뭐 정도 되고, 뭐 이게 2, 2, 2뭐1 정도 된다라면 자, 원래 상태 힘이 이 정도라. 예. 네. 이게 4, 2, 2, 2, 1. 자, 이 정도의 힘이라면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태인데 이 상태의 힘을 복구를 하시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라져 간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주먹을 쥐는 힘은 이 손바닥의 근육을 활용하 고요 손바닥과 이 팔뚝 안쪽의 근육을 이렇게 활용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나중에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풍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중풍 반신불수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팔이 팔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뻗지를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 50년, 60년 자꾸 팔을 안쪽으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결국 이 안쪽 라인, 그러니까 손바닥을 그려서 팔뚝 안쪽, 팔꿈치 안쪽. 이뭐 하여튼 이두박근, 어깨 안쪽 라인만 계속 혈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풍이 오실 때는 이게 너무 커지다 보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팔이, 팔이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야. 붙어 버려서 이게 뻗지를 않거요 그러니까 중풍 치료, 치료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 이권투를 하래요. 이 동작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작을 하면 이 바깥쪽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피가 이제 이쪽에 몰려있던 이 안쪽 부분에 몰려있던 피가 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손, 손, 그러니까 손가락 운동을 하나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만 자꾸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것만 계속 하셔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계속 치시는 분이 손가락을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손목이 건강하실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그분들도 손목이 이상해져요. 왜그 외에, 그 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누르는 입만 계속 작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한 40년, 50년 치면 손가락에관절염면 오는 거예요. 피가 이동을 못해요. 왜? 이 손바닥의 혈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손동의 혈관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등의 혈관은 말라가 얘기 약해져가기 시작한다니까. 근육도 약해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셔야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분명히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분명히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막목 디스크로 나타나고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면 그때 서야 이제 아 병원에 와서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데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지금 잡으면, 이제 그런 일이, 뭐 어깨 통증, 이게 손가락이 아프면 결국 어깨 통증으로 와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동영상이 이걸 뭐몇 시간을 찍어야 될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 제가 동영상들 쭉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 열, 열 손가락의 힘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고, 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힘과, 문제는 이, 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이쪽 손으로 이쪽을 눌리고, 이렇게 밀어보는 거야. 밀어보고, 이제 엄지손가락도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당겨보기라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저 예전에, 저는 이상하게 이쪽 부분 라인에 통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니까, 러 잊을만 하면 이쪽에 통증이 오고, 잊을만 하면 이쪽에 통증이 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방법,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해봤는데, 그니까 이쪽 부분에 통증을 할 때는 나는 이상하게, 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다이 왼손으로 이쪽을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쪽을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혹은 그냥 정면 위로 정면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쪽 근육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왜 이게 없어지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을 돕다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아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어떤 가방을 잡는 방법이나 무거운 짐을 잡을 때 어떤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느냐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니까 오토바이를 타니까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쪽이 어, 이쪽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어느 혈관 한쪽이 커졌다 라는 거예요 그죠?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한다는 라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통증 이 생긴 걸 반대쪽으로 풀어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이렇게 그게 이 자꾸 쥐는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통증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을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하고 왼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거 균형을 맞춰 주니까 그 피가 쭉 빠져나오면서 혈관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사람은 막 새끼 손가락하고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 어떤 분이 위쪽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제가 이따가 잊어버릴까 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무시기 직전에 어, 이게 자꾸 제가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무시기 직전에 누우시잖아요. 팔을 뻗고 이렇게 누우시다 누우시면. 손등을 이렇게 바닥에 대세요 손등을 소, 보통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손등을 바닥에 대시고 손가락 끝이 손가락 끝을 열 손가락을 이렇게 젖히세요 젖혀서 바닥에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올면서 슬쩍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하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면 이 동작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그니까 우리가 알, 알게 모르게 자꾸 이 안쪽 근육과 안쪽 혈관만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완화를 시켜주려면 이 팔꿈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나중에 팔꿈치가 아파져요. 이 안쪽을 자꾸 사용하잖아요. 결국 팔꿈치가 아파져요. 이 이유, 이유를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끝을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한 일, 다섯 번 여섯 번 해주고 네? 다섯 번 일곱 번 정도 해주고 또요번에는 주먹을 살짝 쥐면서 이 요, 요 아랫부분 당수 부분이 있죠 당수 부분 태권도 얘기할 때 당수 부분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또 팔꿈치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누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이게 이것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해주고 자게 되면 팔꿈치 통증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손가락 안쪽만 우리가 낮동안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볼펜을 지다 마우스를 잡는다, 이 일을 한다 이러면 안쪽으로 막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60, 70 되면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혈압이 면 피가 안 통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간다 심장의 압력이 올라간다 균형이 무너지면 왜 건강이 나빠지나 하면 피가 안 돌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느 한쪽 부분은 혈관이 커져 있고 어느 한쪽 부분은 좁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가 잘 돌아가겠냐 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안 돌아가면 결국은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거예요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쑥 가다가 어떤 부분에안 빠져나가 그럼 심장이 점점 과부하가 걸려요 심장만 커지는 게 아니고 폐도 커져요. 폐도 과부. 폐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주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심장도 커지고 폐도 커지고 이게 간 간에서 또 폐로 올라오거든폐그폐 그, 문맥을 통해서 간 간에서 폐가 올라오는데, 근데 간또 압력이 올라가, 고간 수치가 올라가고 동시 다발적으로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을 병으로 생각 안 하면 나중에 제가 왜왜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나 하면 여러분들 걱정해서 그래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야, 저 사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향,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손등을 이렇게 한한 한 보세요 예, 예. 손등을 이렇게 보면 이제 혈관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이거 뭐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한번 했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걸들 때나 이제 가방 같은 걸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새끼손가락과 또 아니 새끼,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이제 그걸 이제 그 사람은 습관이 돼버린는데 나중에 무거운 걸들 때도 꼭 그렇게 들게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과 이두 번째 손가락, 검지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이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혹은 새끼 손가락 쪽을 활용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70% 정도로 훨씬 많아요. 엄지 손가락과 검지는 사용하는 사람 간혹 가다 있는데, 이거 한, 진짜 10에서 20% 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많이 줘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하면, 나중에 보면 이 혈관이 이쪽 혈관만 두드러지게 발달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 많이 회복을 시킨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쪽이 굉장히 크고, 그니까, 러이 엄지,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혈관이 유난히 커져 있고, 반대로 이 엄지 손가락과 금지 쪽으로 오는 혈관은 굉장히 좁아져 있다라는, 눈에 잘안 뜨일 정도로 약해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게, 이게,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물건을 드는 습관, 마우스를 하는 습관, 어떤 뭐 펜을 잡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을 변형을 시키는거예요왜냐 하면 10년, 20년에 가서 길게, 길게. 그러니까 이 혈관이란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온몸의 혈관이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혈관의 길이 이렇게 딱 치면 약 13만에서 1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3만 킬로미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3만 킬로미터라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기 두만강까지 약 13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혈관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만은 <웃음> 아니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짓을 말씀드리냐 그렇다는 거예요.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변형을 일으키면 이게 심장에 무리를 주는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몸이 균형이 무너진다. 자 오른쪽 팔이 굵고 왼쪽 팔이 가늘다. 이 균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 여러분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오른쪽 다리가 길고 왼쪽 다리가 짧다.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다.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다.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들 모든 분들에게 모든 만족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쪽 부분,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혈관이 너무 커져 있는 분들은 이제 이쪽 부분의 혈관을 조금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피가 잘 가고 이쪽 부분에 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원래의 혈관의 힘, 원래의 근육힘 보다 더 커져 있다는 라 거예요. 대신에 이 두번째 손가락과 음지손가락의 힘은 원래의 힘보다 약해져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엄지손가락의 힘이 더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 원래의 엄지손가락의 힘보다 약해져 있다 원래의 금지손가락 두번째 손가락의 힘보다 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금도 여러분들은 엄지손가락이더 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손이 차가운 증상 치료법을 그 설명드렸을 때, 이제, 자바로 운동과 손가락을 차서 이렇게, 이렇게, 주먹을 젖다 폈다 하지 말고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라. 움직여라. 이러면 손에 열감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아, 이건 의외로 쉽게 치료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 손가락을 다, 그열 손가락을 다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손가락 움직이려고 하면 엄지손가락은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요거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웃음> 또 재미난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와이프한테도 시켜보면, 저희 아이프는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뭘 시키면 잘안 타라, 잘라 하고. <웃음> 그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옆에서 막, 막 악력기준면서 여보 한번 해. 30분만 해. 어, 뭐 이렇게 막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 아프면 나중에 제가 힘들어지니까. <웃음> 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가락 힘이 어느 쪽이 약해져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악력기나 이 동작은 기본적으로 하세요 어, 기본적으로 하시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것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또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이게 완전한 치료법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이거 이거 좋은 동작이 아니에요 사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건 좋은 동작이 아니고 계속 이쪽만 커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손가락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열 손가락을 다 움직여 주면 이것도 나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나름 효과가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손가락에 문제가 나타나 있냐 이걸 조금 찾으셔야 돼요 그죠 손가락에 네. 좀 약해져 있는 부분 저는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이쪽 부분이 약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약해져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악력기 같은 걸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두 손가락 세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쥐고 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쪽이 조금 아파져요 이쪽이 조금 아파져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는데 자꾸 이 두번째 손가락하고 요렇게 액셀을 액셀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에 통증이 온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 이유는 이쪽 혈관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이두 번째 혈, 손가락 사이로 오는 혈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쪽으로 통증이 올수 있어요 통증이 올 때는 대처법은 아까 똑같아요 이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 등을 이렇게 잡고 왼쪽은 누르고 오른쪽은 뒤로 미는 거야 위로 이렇게 밀고 또 옆으로도 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통증이 이제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치료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효과가 있니 없니 너무 빨리 판단을 해 버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 일반인들이 좀 습관 같아 아,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저도 모를 때는 근데 어떤 동작을 했을 때나, 이 효과가 나타날 때, 최소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봐야, 아, 이제, 뭐,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뭔가 통증, 그 혈관이 13만 킬로미터의 혈관, 물론 소, 뭐 손에는 한 5천 킬로미터 정도 있다고 보죠, 그 5천 킬로미터. 5천 킬로미터의 혈관이, 잠깐 이런 동작을 했다고 해서 확 변화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뭘 해보라 그러면, 몇번 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효과도 없네. 속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관심을 얼마 동안 가져야 되나. 최소한 3일 정도 해보고 효과를 보셔야 돼.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이게 얼마,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완전히 이제 손목 통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그뭐몇 개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아주 단순한 방법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겠지. 또 심지어 이래요 손목이 아픈데 손목 통증에 좋은 음식은 없나요? 이렇게 찾아들어가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전혀 막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 경우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이, 저는 판단이 이두 손가락에 문제가 많았다. 어, 이렇게 봤었고, 어, 이렇게. 그니까, 러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니까, 러이 악력기 같은 경우는, 아, 제 손목 터널 정보는 되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네요. 길었는데 어쩔 수없어요그러니까그렇도 동영상 두 개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한 개만 끝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도 하고, 자, 보세요. 자 왼손도 이렇게 하는데, 그니까 이걸 뭐 저는 요즘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생각날 때 하는데 제가 한참 적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화장실 입구에다가 이걸 다 걸어놔, 문에다가 탁 걸어놓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3 0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 좋은 효과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니까 처음에 이렇게만 해도 손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팠서 못하겠다. 못하겠다. 제발 좀 시키지 마라. 막 이런 반응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된 부분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건너가야 될 통증이 약간은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통증인가 부정적인 통증인가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육이 살아나면서 약간 묵직한 통증이 오는 거는 긍정적인 통증이에요. 긍정적인 통증이고, 근데 이게 뭔가 사각 사각 뭔가 이게 쓸린다 이러면서 약간 염증성 통증이 있어요. 그런 통증은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통증이 심해지면 반드시 이제 소염제나 이제 그 염증을 풀어주는 약이나 이제 이런 걸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혹시나 그런 상황이 와서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저한테 또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아, 그러니까 묵직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은 근육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혈관이 살아나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담이 온다고 그러요 이거 묵직한 통증이라고 해요. 담이 오는 건 묵직한 일이에요. 담이 너무 심하게 오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몸살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습관은 다음이 오면 화들짝 놀라서 이제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더 몸이 약해져가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면 다 아프다 그래요 그죠? 그그 아픈 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 손가락 통증도 이게 치료 과정에서 알지 모르는 야릇한 통증들이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만, 하, 이렇게 하고, 이게, 이게 효과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손바닥을 이제 바닥에 딱 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 동상이 진짜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딱 대보면 이렇게 보면 손목이 아프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이 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냐면 손바닥을 좀 잘못 누르고 있어요 잘못 누르고 있다라는 게 아,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는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이 동영상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어 연, 연계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꼭 보세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 있는데 그 동영상 꼭 보시고 그 동영상 보시면 50견이나 뭐 여러 가지 어깨 통증에 관한 건그 제가 보기에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꼭 보세요. 어,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을 앞으로 밀 때는 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힘을 주고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도 앞으로 가는 것과 위로 드는 거 있잖아요 운동 방법이 위로 드는 게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슴을 키우고 해서 미는 게 있을 때는 꼭 이두 손가락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래야 어깨 통증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바깥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여기 손바닥 이 안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안쪽을 갖고 자꾸 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목 통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깨에도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근육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미는 동작과 위로 드는 동작은 반드시 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가면서 이렇게 밀어야, 해요. 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이제 노적기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할 때는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잡아당겨야 돼요. 그래야 이등 근육에, 등 근육과 이 아래쪽 겨드랑이 근육이 바로 형성이 돼요. 근데 반대로 그죠? 잡아당길 때 엄지 손가락도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깨 통증이 와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손바닥을 질때 보통 하면 대거는 사람이 동일해요 왠냐 하면 이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땅에 디더라 이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손바닥 이쪽 부분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디어버려요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목이 아파서 못못 못 눌러요 맞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한번 대보세요 아프면 일종의 손목 터널증후군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한, 한 10번, 20번 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대고 이런 거 한번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느껴지고 자. 네. 그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아까 이제, 이주 안쪽으로 가는 힘과 바깥쪽으로 가는 힘을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니까 이 동작을 잘 해주시고,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너무 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오른손으로 왼쪽 새끼손가락을 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하세요. 이게 힘을 가하면, 이쪽으로 피가 들어오면서, 근육이 형성이 돼요, 근육이. 새끼손가락, 손가락도 근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뭐, 근육이 있든 없든 하고 무슨 상관 있어. 막뭐 잃어버리지 말고. 자, 힘이, 새끼손가락이 너무 약해져 있으면 이렇게도 하시고.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나타나 있다면 이런 동작, 제가 방금 얘기해줬던 어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 안쪽으로만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누워서 잠자기 직전에 했던 이 동작이나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다섯 한 번에서 일곱 번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일어나면 팔꿈치가 안 아프고 또 손목에도 변화가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 말했던 아까 첫 번째 동작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좀 혈관에 문제가 좀 있다 싶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걸 조금 움직이세요 이걸 움직이면 여러분들 위장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냥 뭐 1,2분 움직여서 효과가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10분 이상 이걸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위장이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체했을 때 어디를 따나 하면 이 엄지손가락 손손 손톱 등을 여기 따잖아요 그죠? 근데 이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위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피를 뽑아버리면 위장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움직여도 그냥 단순 채증이에요. 만성 채증은 상황이 좀 달라요. 상황이 좀 다른데. 단순, 단순하게 채했을 때는 굳이 따는 게 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은 이걸 최소한 10분 정도 계속 움직여보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바람도 좀 불고 이렇게 하면 새끼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 손목 터널 후군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두 가지 동작법만 아 여러분들 동작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개라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물병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병을 이용하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1.5L 터요요 어,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1L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1L나 1.5L 이렇게 구해서 500ml는 좀 너무 약해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는 분들은 500ml 그러니까 콜라병 있죠. 이거 3분의 1 정도 되는 500ml PT병 있잖아요. 그걸 구해서 손에, 이제, 그, 반 코팅된 목장갑이나 고무장갑 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여성분들은, 어 이렇게, 무게 있는 걸 너무 이게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냥, 어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아서, 보세요. 새끼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해요. 문제는 이제, 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굉장히 강한 강에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금지가 좀 약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70%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세요. 살짝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보이세요 네, 꿈틀꿈틀하는 거야 자 이걸 처음에 하면 와, 아프다 그래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워낙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영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 내지 말고 아, 나는 이 동작을 한 2주 정도는 조심스럽게 해본다 네? 2주 정도는 조심스럽게 해 본다 2주 뒤에 내 결과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 사람이 뻥을 친 건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나한테 진짜 도움을 주려고 이런 걸 동영상을 올렸는가 그때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2주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생각에아 적당하다 아, 요 정도라면 하세요 괜히 무리해서 또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나한테 막 치료비 내놔라자저 이러면 안 돼요. 어. 자, 자 이렇게 하고, 자두 번째는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손가락과 세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또 이렇게 끼어자 의자에 앉아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피고, 자 여기 바람 부는 것 되게 중요해요. 자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드시고. 어떻게 기왕 운동하실 거 여러분 목 운동 안 하시죠 그죠? 목 운동도 좀 하시면 나중에 목 디스크 안 와요. 목 운동도 좀 하시고 바람을 불면 폐에 좋아요. 폐가 커지는 걸 막아요.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바람 보는게 좋다라는 건 TV에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또 움직이시는 거야. 네? 자. 자. 이렇게. 잡아보면, 손목에, 손목에 힘이 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손목에 힘이 빠짝바짝 들어간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느, 그 느낌은 좋은 거야. 긍정적인. 묵직하고 약간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묵직한 통증은 좋은 건데, 염증성 통증이 있어요. 뭔가, 쓰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느낌이 야릇한 어떤 그런 염, 여러 손목 아파 보신 분들은 알잖아. 그 느낌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해보면, 묵직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약간, 뭔가, 묵직한 통증이 오면, 아, 이거 뭐가 있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돼. 그걸 자꾸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이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 요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저 어깨 회전근개 파열,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보면, 위로 들 때, 엄지손가락,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을 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은 꼭 보세요. 어, 그리고, 자 여러분들, 계단. 주변에 보면, 이제 집 바깥에 나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계단을 보면, 이제, 이, 계단이 핸드레일이 있고, 세로로 이렇게 버팀목이 있어요. 세로 파이프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세로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로로 된 바가 있어요. 바가 있는데, 그걸 손가락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손목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손가락을 잡아당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철수만 있다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힘을 많이 안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컴퓨터를 조금 돌려서 자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세로로 돼 있고 여기 만약에 계단 소, 손잡이다 핸드레일이다 이러면 이 세로로 된 막대가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저는 이, 이걸 왜왜 이걸 왜 했냐면 어깨 통증 때문에 하기 시작했는데 손목 통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라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꼭이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잡아요 손가락에 걸어야 돼요 손바닥에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손가락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다가 먼저 힘을 거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 오른발을, 오른다리를 이렇게 축을 삼고 어떻게 하나 하면 이렇게 있다가 쭉축 당겼다가 쭉축 갔다가 쭉축 당겼다가 쭉 갔다가 쭉 당겼다가 쭉 갔다가 자 이걸 이걸 몇 차례 해줍니다. 이거 한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해주고 다음에는 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위주로 잡기는 이렇게 잡아도 손가락 힘은 힘을 가해주는 거는 엄지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은 오른쪽 손목만 아프다 그래서 나는 오른팔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그것도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했으면 꼭 왼팔도 같이 해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팔도 해줬으면 왼팔도 똑같은 횟수로 같이 해주고, 그죠? 어. 만약에 왼팔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좀더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좀더 해주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네 번째, 다섯 번째와 첫 번째,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또한번더 해주고 싶으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데 위로는 살짝 잡는 거야 살짝 잡고 주로 힘은 여기다 주는 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자꼭 주먹을 쥐고 있는 거 같죠 근데 이쪽에 힘을 많이 준 거야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되 여기에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몇번 하고 위로 하는 거는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래로 하는 거는 50견 치료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이제 50견 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 이제 치료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50견하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해 예요 그,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아 이게 50견인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러분들 그거 뭐 차라리 그냥 두개다 해버리면 그냥 뭐 50개 이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상관없이 그냥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야요 그게 그러니까 두개두 가지 동작을 오른팔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왼팔도 같이 해주고 왼팔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팔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한번 할때한뭐 뭐,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해서 한 스무 번을 내리고 또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낮,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너무 또, 또, 빨리 효과 보겠다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가 좋다 그러면 미친 듯이 해갖고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이 뭐든지 지나치게 하면, 그니까, 러 헬스도, 그죠? 처음에 막헬스장에가막 피를 받아갖고 막무거거 들어가고 막 담이 와갖고 몸살이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니까, 러 자기 몸을 잘 몰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약해져 있는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해져 있는지 그의 인지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 그니까, 러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이제 이틀,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올려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죠한 2주 정도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가 시키는 것들을 그냥 관심 갖고 자꾸 해 보시면 한 2주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는 벗어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대략적인 평균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막 동영상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졌습니다 그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동영상 보느라 시간 낭비했고, 또, 또 효과 없어서 또 저를 욕할 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니까, 뭐, 발꿈치 통증이나,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그럼 앞으로 올려야 될 동영상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자주는 못 올려요. 예. 이번 동영상도 한 2주 만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아. 손목 터널 증후군 꼭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참위감스러운건제 와이프도 아직도 손목이 아프면서도 <웃음> 저 와이프는 원래 아랫배 통증과 어, 자주 체하고 이런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그 증상은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됐는데 손목은 또 내가 슬득을못 시키겠어. 요 아직 많이 안 아픈 모양이에요.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음, 잘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한가지 광고 드릴까나 우리 이엘사님 이엘사님 아, 뭐, 가명이시겠죠 예, 우리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제게 정말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 뭐이 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어, 이 동영상 아래에 댓글란 을꼭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제가 제 동영상 찍으면서 놓쳐버린 부분이나 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불량 오래된 소화불량증상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자주 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이 치료를 위해서 꼭 봐야 될 동영상들이 있어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는 곳에 가서 그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자전체기 방귀 정상, 설사 정상, 뭐 하여튼 목에 이물감, 기침 정상 이런 분들은 기관지 확장증 이런 분들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의 좌우 비대칭을 꼭 찾아야 되고 모래주머니도 찾야 되는데 이제 모래주머니는 여러분들이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저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 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해서 꼭 치료에 이르시길 바라고 그뭐 제가 손목 터널증후군 때문에 막큰 걱정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소화불량이나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이런 사람들 방광염 방광염 또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일 가서 이렇게 찾으면 뭐그 심지어 막 극심한 생리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잘 보고 오신 분들 중에 생리통이 거의 사라졌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 여러 번 계셨어요. 막 생리통인데 여성분들 생리통 심하게 오면 막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 저도 만나봤어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아주 희망적인 거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치료 과정에 그분 또 그분은 세미나에 또 계속 오세요 매주마다 오시는 분인데 아 예전에 그렇게 극심했던 생리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말씀하 하시는 데 그걸 생리통만을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자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막한 10시간짜리 동영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일단 대사정치욕고 1강에 가서 자바라 운동법과 다리 동작을 영화 가스 동영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동영상 보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한테 보라고 해도 못볼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기만 하시면 돼. 대화 연속, 뭐, 대화 장편 드라마 하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 하루에 한 개씩, 한 개씩 보시면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분명히 7월의 길도 열리게 돼요. 한번 보세요. 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꼭손 대한민국에 손모가 보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